<웃음> 나 가정 똥 간다. <웃음> 가자. o Jesus. What is that? What the is that? 자, 일단 아이템 먼저 도, 빨리 돌려 볼게요. 아이템 먼저 돌리고 진격. 진격이에요. 이거 진격입니다. 아, 진격이야 이거 내가. 어이 아, 왜안 돌아가? 아! 돌아가라고. 아, 왜 이래? 아, 고대기 걸리 한칼리아스 하겠습니다! 아, 한칼리아스 할래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야야야야야야. 나텐다뺀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정구를 왜 들어요! 아, 정구를 왜 들냐고! 아니, 어쩔 수 없어. 텐 바꿀 시간은 없었고! 아니, 아, 정구를 왜 들어, 진짜! 아, 정구 들지 마! 아, 쓰3노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한칼리아스는 이제 이길 수 있거든? 자, 먹었어요, 먹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정구 안니었으면 이겼네!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길 수 있어. 아, 나는, 땅사어 자, 피하고, 어, 내려주고, 다시 올라가고. 어, 잠깐만, 진짜. 아, 그러지 마! 먹지 마요. 아, 안 죽어요. 와, 나 진짜 플렉그진 너무한다, 진짜. 아, 또 망했어. 미안하다. 사거야, 내가. 이러므로 이런 게 아니야. 한카리아스! 좋아! 나이스! 두 마리 데리고 들어가! 어, 어디 가세요? 아, 일로 오세요. 돌진! 야, 죽어, 제발! 너 <웃음> 망쳐! <웃음> 어한 바퀴 돌아주고 <웃음> 아 진짜! 아그 순간을 못 잡아서 한 바퀴를 돌려 <웃음> 내주겠어.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어디요? 하나, 둘. 자 한가지 부수기 있다, 좋아. 둘 일로 어디요? <웃음> 와대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이길 수 있어. 난 템을 빼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도대체 난 템을 빼야 잘하는 걸까? 왜 이럴까 도대체? 과연 설마 아 좋아 이거지 와 버스 탄다 좋아 아 애기한 카리아스 레벨업 하자 이악물고 레벨업 하자 양 진짜 막탄 잘 먹어 딴건 모르겠어 막타는잘 먹어 아니 왜 자꾸 맨날 오템이야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없다 나 진짜 어떡하냐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극있으면 트롤이야 자 모이자 모이자 허니 이럴 수가 척칸카리아스가 나보다 레벨이 낮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어떻게 이 가능할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게 이게? 도게도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었게아게 이게? 이게? 움게데게저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만게 이게? 이게? 먹게야게요게 이게? 먹게면게거게요게 이게? 조게먹게야게니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게냐게우게팀게 이게? 무게해 아니야, 싸우지 마! 꼴 넣어! 안 돼! 꼴 넣어요! 안 돼! 아, 말했다! 아, 꼴 넣으러 가야지! 싸우지 말고!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그꼴 넣으면 이기는 건데! 아 내가 어떻게 스틸 했는데! 이거, 이거 막으러 가야 돼! 막으러 가야 돼! 막으러 가야 돼. 지금 위쪽에 보면 가는 거 봤거든? 자, 올 거야! 100% 올 거야! 안 오면 말도 안 돼! 자, 왔다, 왔다, 왔다! 여자식이! 아, 나악이라뇨 스리노템인데 이거 진짜 집은 나 억울하다! 아 진짜! 나 뭐하지? 저 뭐할까요 여러분? 아 진짜 뭐하지? 할게 없는데? 아 오랜만에! 자 일단 일단 해보자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좋아요 나 가정 똥 간다 가자! Holy Jesus What is that? What the f is that?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알아 이걸? 아니 이거 아니 저거잖아!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알아 이걸? 말도 안돼 이거 지금 말도 안돼 망했어! 아 진짜 어떻게 이거? 아니 기술같이 거기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웃음> 말이 안 된다. 이거! 아, 방송 거! <웃음> 뭐야, 이게? 어, 아, 거기에 둘이 딱 있어, 어떡해 나이스, 좋아요. 이, 진짜 죽어! 어, <웃음> 아,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웃음> 이거 먹자, 일단 이거 먹자, 먹자. 도망치고. 아, 몹시 아프고. 하지만 요, 시기스라서 죽지 않고. 도망쳐! 좋아! 아, 내게세요, 안 내게세요! <웃음> 아, 이쪽으로! <웃음> 아, 그래도 고통받아도 괜찮아! 탐내다로 왔다갔다 어그로 끌어주고나짬부짬푸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아끌어왜들어 안돼 제발 하하 <웃음> 진짜 복수할거야 복수할거야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그거 하나도 안아픈데 이거 어떡할까요 아 아프지가 않은데 아프지가 않은데요 피해주고 안 맞죠 아 그거 맞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맞지가 않는 걸자 탐내 도 써주고 자뛰어주고자 무시도 도망가주고 하하하 <웃음> 빵야 아, 좋아! 이게 요식일 쓰지! 좋아! 어, 진짜, 나 너무 고통받았어. 빵야? 어어. 어, 도망가자.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한 바퀴 또 꼬리 돌려주고. 아, 먹었는 좋아요! 빵! 빵! 빵! 빵! 빵! 빵! 야 빵! 야 빵! 야 싱니스가 어, 한 건을 했다. 일단은 5초, 4초, 2초, 1초. 빵! 도망가고, 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나! 아유, 싱니스 여전히 착이다. 아, 좋네, 여전히.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어디 가세요? 어디를 가세요? 하하하! 아 안됩니다 저희의 완벽한 깐쭈러를 피하실 수는 없을거예요어 이거를 골을 넣어볼까? 빵야? 안녕히계세요 <웃음> 아 기분이 나쁘시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러지 말자 나 오늘 왜이러냐 나 오늘 왜이러냐 진짜 오늘 진짜 못한다 나 자자. 자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좋아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진짜 몰라. 이겼다. 개고락지. 안 되지, 안 되지, 개고락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야, 야, 야, 아, 아, 왜 그래, 진짜.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다 잡았다. 가자, 골로 가자. 나자, 가자. 와, 다 잡았다. 아니, 아니야, 다 잡았어. 이겼어, 이겼어. 아이고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까요아 어, 그러시구나 안녕히계세요 어, 안녕히 어, 아 개고락지님 안녕히계세요 아이고 S자 아이고 안아픈 거 이거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하하 <웃음> 뒤죽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망가고? 일로 도망가고? 안녕히계세요 아래로? 자자 개고락지 따라가! 따라가 개고락지 따라가! 개고락지! <웃음> 개고락지님 어디가세요 개고락지? 우리 개고락지리 국방야! <웃음> 이겼다! 이겼다! 아니, 썬더 먹히고도 저도 이겼다고? 좋아! <웃음> 와, 썬더, 마, 먹혔는데도 이겼어! 음, 내거한번 볼까? 아, 어, 와, 10만! <웃음> 좋아, 탱커 그 자체였습니다.